안녕하세요, 데니스입니다. 오늘은 알고 있으면 쓸모 있는 아크의 지시 좀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, 첫 번째로 여러분들 데스웜 뿔 다들 어떻게 구하세요? 그죠뭐 데스웜 뿔첫 번째로는 이제 데스웜을 잡아서 구하는 거죠 그첫 번째로 이제 라그나 스코치드 어스 이런 곳에 이런 곳에 와서 데스웜을 찾은 다음에 죽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데스웜 뿔을 구할 수 있는 건데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는 자 바로 여기 동굴 한 30에 35쯤 위치하고 있는 동굴 위치인데 여기가 데스웜 퀸퀸 퀸 아이스 동굴이라고 많이 불리는데 여기서 이제 보급 파밍 할겸 여기 또 데스웜이 나오잖아요 이렇 들어가면 이렇게 딱 들어가면 자 이런식으로 대스웜이 나와서 요대스웜을 죽이면 자 이렇게 막 케라틴도 얻을 수 있고 여기 인벤토리를 보면 이렇게 대스웜뿔을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쉽게 대스웜뿔을 구할 수 있는 곳이 있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피오르드루 다들 아시죠? 그럼 다같이 피오르드루로 이동해볼까요? 반헬림이라는 곳에서 태어나주... 아유 잘못 태어났다 야뭐 잘못 태어나도 괜찮습니다 공룡만 있다면 거기까지 충분히 날아갈 수 있으니까요 76.7에 78.2 76.7에 78.2에 위치하고 있는데고 이렇게 데스웜 1체가 이렇게 보이실 겁니다 요거를 이제 공룡으로 캐주시면 데스웜뿔을 쉽게 구할 수 있고 리젠 시간은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된다고 해요 자 이런 식으로 두개뚝 들어오죠 공룡은 도에뒤디로 캐면 좀잘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자 오늘 이렇게 공룡을 죽이지 않고 손쉽게 데스원 뿔을 구할 수 있는 알아두면 쓸모있는 아크 잡 지식 알쓸 알잡 <웃음>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좋은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보는 pv 유저이신 바바님이 알려주신 정보고 다음에 더 좋은 정보들을 또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봬요